이 강에서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세가지 요소는 주식 가격의 변화 옵션의 만기까지 남아있는 시간 그리고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요소들의 변화에 대해 옵션 가격은 얼마나 민감 하게 반응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주식 가격이 1달러 상승할 때 콜옵션 가격은 얼마나 변할까요 만약 3일이 지나면 옵션 가격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만약 변동성이 10% 상승하면 옵션 가격은 얼마나 변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옵션 그릭스입니다. 옵션 그릭스는 주식 가격의 변화와 만기일까지 남은 시간의 변화 그리고 주식 가격의 내재변동성이 변할 때 옵션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옵션 그릭스는 옵션 거래 시 행사가격 선택과 만기일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고 시장의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옵션 거래자는 옵션 그릭스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옵션 그릭스에는 델타, 감마, 세타, 베가가 있습니다. 먼저 델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델타는 기초자산인 주식가격이 1포인트 오를 때 옵션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합니다. 현재가가 1달러인 콜 옵션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델타는 0.45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는 주식가격의 변동폭이 얼마이건 간에 이 콜옵션은 해당 변동폭의 45%만큼만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주식가격이 25달러에서 26.5달러로 1.5달러만큼 상승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콜옵션 가격은 주식가격 상승분인 1.5달러의 45%인 0.675달러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즉, 이제 콜옵션 가격은 1.675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가격이 상승하면 콜옵션 가격도 상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콜옵션의 델타는 주식가격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콜옵션의 델타는 항상 0에서 1사이에 양수값을 가집니다. 반대로 풋옵션의 경우 주식가격이 상승하면 풋옵션 가격은 하락합니다. 즉풋옵션은 주식가격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풋 옵션의 델타는 항상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음수값을 가집니다. 옵션 거래자들은 델타를 해당 옵션이 내 가격으로 끝날 확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옵션의 델타가 0.6이라면 해당 옵션이 내 가격으로 끝날 확률이 60%가 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옵션의 델타가 0.5보다 작으면 외 가격이라고 합니다. 델타가 0.5보다 크면 이 옵션은 내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델타가 0.5와 같거나 근접하면 등가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감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델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델타는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주식 가격의 변동에 따라 델타도 변하게 됩니다. 감마는 주식 가격이 1포인트 변할 때 델타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델타가 0.45이고 감마가 0.05일 때 주식가격이 1달러 상승하면 콜 옵션 델타는 0.45에서 0.50으로 상승합니다. 감마는 주식가격이 옵션의 행사 가격에 가까울 때 가장 높고 주식가격이 행사 가격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고 행사 가격에 가까워질수록 상승합니다. 등가격 옵션의 델타가 주식가격 변화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등가격 옵션의 감마가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세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타는 시간의 변화에 대한 옵션 가격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세타는 하루가 지나면 옵션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세타가 마이너스 0.15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세타가 마이너스 0.15일 때 하루가 지나면 옵션 가격은 0.15달러만큼 하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일이 되었을 때 옵션 가격이 반드시 0.15달러만큼 하락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주식 가격과 내재변동성이 변화 없이 현재와 동일할 때를 전제로 내일 옵션 가격이 0.15달러만큼 하락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만기가 다가올수록 옵션 가격 중 시간 가치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세타는 항상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됩니다. 세타는 등가격 옵션에서 가장 크고 외가격이나 내가격의 정도가 심할수록 작아집니다. 그리고 세타는 만기일이 임박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끝으로 배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가는 주식 가격의 내재변동성이 변할 때 옵션 가격은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즉, 배가는 주식의 내재변동성이 1% 증가할 때 옵션 가격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측정합니다. 만약 배가가 0.1일 경우 내재변동성이 1% 상승하면 옵션 가격은 0.1달러 증가할 것입니다. 배가는 양수로 표기되는데 콜옵션과 풋옵션이 모두 내재변동성이 증가할 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배가는 주식가격이 옵션 행사 가격에 가까울 때 가장 높고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하락합니다. 지금까지 각각의 옵션 그릭스에 대해 따로따로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옵션 그릭스들이 어떻게 옵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통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콜 옵션 가격이 1.50달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델타는 0.45, 감마는 0.05, 세타는 마이너스 0.02, 베가는 0.08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1달러 상승하면 옵션 가격은 델타 0.45만큼 상승하여 1.95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세타 마이너스 0.02만큼 감소하여 1.93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가가 1달러 추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때 델타는 감마를 반영하여 0.50이 되었기 때문에 옵션 가격은 2.43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세타 마이너스 0.01을 빼주면 옵션값은 2.41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날 내재변동성이 1% 증가하였을 경우 배가 0.08을 옵션 가격에 더하면 2.49달러가 됩니다 지금까지 옵션 그리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옵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할 때 옵션 그리스는 아주 유용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유진 투자 선물은 국내 증권 선물 회사 중 유일하게 미국 주식 옵션 그리스를 HTS와 MTS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옵션 그리스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